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레방입니다 전동휠을 타는 것은 통지의무 위반이므로 상해사망 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21 가단 5063-675 토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상법상 통지 의무 위반 여부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기간 중에 이 사건 전동휠을 사용함에 따라 사고 발생의 위험은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되었고 망인 역시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망인은 원고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였어야 하는데도 이를 통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상법상 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은 전화를 이용하여 원고와 이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50cc 미만을 포함한 오토바이 2륜 3륜 4륜을 소유 운전 탑승하고 있는 지를 묻고 오토바이를 소유 사용 관리하거나 직업적 주기적으로 사용한 경우의 사고는 고상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 망인이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등을 사용하고 있었다면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같은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 전동휠은 전격, 출력, 0.59kW 미만의 원동기를 단차로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해당합니다. 결국 망인이 이사건 전동휠을 사용하게 된 것은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에 해당합니다. 나 원고의 이사건 보험계약 해지에 적법 여부 피고 b 는 피고 c d e 로부터이사건보험금및 재환급금에 대한 청구권 및 수령권과 함께 이에 부수하여 원고로부터 이사건보험계약의 해지의사표시를 수령하는 수령대리권까지 부여받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D에 대한 이사건보험계약의 해지의사표시는 피고들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